엠블럼 뭐야? 엠블럼? 무림보 고수 엄마 카운터 천번? 응 맞아. 응. 하는 거. 어. 저거 끼고 온 이유는 그냥 보스 카운터 하고 싶다는 <웃음> 마음으로 끼고 왔는데. 아 내가 카운터로. 너 뒤지지 마라 <웃음> 나살려 빨라 너 어, 시간 아깝다 아, 어 진짜 아 진짜 아저 실패를 남기고 못하는 게 말이 돼? <웃음> 너 놀란 거 봤으니까 이제 스킵한 거야? <웃음> 아니, 무적합 보고 싶었어. <웃음> 오, 갑자이 여기 안 있네. 오, <웃음> 어, 안 맞았어. 아, 진거안 <웃음> 맞았으니까. 맞았으니까.. 아멘아, 잠깐만. 어, 이거, 잠깐. 이건 피하자. 튀어, 튀어. 이건 내가 진짜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다. 오, 어 <웃음> 아, 오. 오, 오, 오. 계속 계속. 계속. 계속. 오케이. 오케이. 아,